하시는 거예요? 네. 어. <웃음> 아니, 시, 실례지만. 너옷 벗지 말아야지, 내가. 실례지만. <웃음> 위약감 조성하지 말라고. <마라. 웃음> 무슨 일을 하십니까? 축산은 소를 끼 장난 아니겠어. 와 그럼 소가 몇 마리예요? 지금 300도 정도. 와3 0 0두 너는. 저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개. 정말 정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마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새끼 든거 750만 원.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문장거. 문장거 이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. <웃음> 못 나가 못 나가. 제가 요분 납두고. 가자. 네. 맛있게 드셨어요. 한번 계속 주면 그냥 오늘은 우리 서로 안면 트는 거니까 삼십만 원 받을게요. <웃음> 30만 원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녕하하세요또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습니다하세요안녕하 문 장구했습니다. 아, 여기다가는 거틀 아, 수고했어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어 오징어 튀기면 안 되죠? 오징어는 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 생물로 해야 되고 오징어가 많은데 어 오, 오징어 있잖아. <웃음> 어 오, 오징어 있잖아. 암나. <웃음> 아얘 쟤는 물고기지. 물고기지. 물 고기. 광수가 그게 대가리가 물고기였나? 시작 해요. 상체가 물고기였고 물고기 하체가 저, 그래서, 대가리라는 표현은 좀. 아, 니긴 저는 대가리야. 아니, 아니, 맞는데, 맞는데. 아니, 그건 대가리. 건 알건, 알 대가리, 대가리로는 어떻게 그런가.